아, 이, 3을 안쓴 이유가 뭐예요? 없잖아요 똑같은 게. 아, 어, 그 최대 공약수는 양쪽 비교하는 거에 똑같은 게 있어야 돼요? 네, 네. 네. 얘는, 이게 제곱이고 얘는 세제곱인데 왜? 제곱. 더 작은 걸 쓴. 어, 작은 걸 쓰는 게? 이게 왜나면요잘 아, 4에 쳐보면요. Mm -hmm. mm -hmm. 2의 2제곱은 4거든요. 네. 2의 3제곱은 8이 8이죠. Mm -hmm. 네. 2차이에요. 와 고차이에요. 네. 두 배잖아. 오. 어. 어... 두 배라서? 라이 like 없어요 <웃음> <Yeah. 웃음> 왜 작은 걸 별로, 쓰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. 중요한 건 아니거든. 아 그래요? 좀 중요해요 근데. 음. 음그 다음 없는 걸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? 여기 3이 있어야 이 3으로 얘를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겠죠? 그렇죠? 네. 공약수라는 것 자체가 공통된 약수. 그죠? 그래서 왜둘다 있어야 되고 왜 작은 걸 골라야 되는지. 아시겠죠? 네. 네, 좋아요. 요거까지 알고 있으면 더 완벽하죠, 그죠? 하지만 지금도 충분해요, 그죠? 잘 골라내는 게 일단 현재는 1번이에요, 그죠? 좋아요. 아, 만족했어요, 그죠? 네. 작은 차고들은 있었지만 잘하고 있어요, 그죠? 네.